지금, 양산. 양산은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The train ramp for 양산. 양산 is now approaching. <목소리> 칼방, 양산. 양산 광산날에 처음 망상지어진다. 마모카트, 양산. 양산의 기능, 메시아는 날아진다. 승객이 모다 내리하고 하시고, 우리 다칠 때는 무리에게 제가 쉬고가. 방화서와 제여 이용 다신시이전니다 뒤리신 분오른쪽입니다다 보고 가로 ワ1 r b 海水浴場のお越し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